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결심은 특이하게 하고 처신은 평범하게 하라. 마음의 발언이 없고 향상하고자 노력함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되 곧 죽은 사람이니라 욕심과 작심에 끌려 죄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끌려 죽을 것을 모르는 것과 같고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물 안에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곳으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거기 있는 사람은 항상 나만 못한 사람에게 더욱 조심하나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말은 후하게 하고 일은 민첩하게 하라. 성인도 시비나 증예는 있으나 오직 공을 표준하여 시비를 가리고 끌림 없는 마음으로 증예를 하신 아니라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미워하지 말며 선한 사람을 추앙할지언정 시기하지 말라. 당장에는 이겼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방심하면 다음에는 질것이요 당장에는 졌다 할지라도 겸손하며 분발하면 다음에는 이길이라. 한 부분의 해를 받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끼 밥에 채했다고 해서 밥을 원소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본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알지만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르나니 근본적인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좋은 행을 하게 되나니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않아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나니라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을 내리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않는 죄를 받지 않나니라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한탄하지 말라 진리는 공정한제라 싸운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의 덕이 최상의 공덕이 되나니라 부끄러움의 세 가지가 있나니 알지 못하되 못기를 부끄러함은 우치요 나타난 부족과 나타난 과오만을 부끄러함은 외치요 양심에 대조해서 스스로 부끄러하고 의로운 마음을 길이 챙김은 내치이라 있은 즉 막히고 공한 즉 통하며 막힌 즉 어둡고 통한 즉 방난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법문입니다.